봄, 여름, 가을 겨울 벌써 겨울입니다 추운 게 싫은 저는 벌써 수면 양말도 꺼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제는 남자의 멋을 책임져주는 코트와 깔끔하게 코디하는 방법입니다 라그랑 코트, 더블 코트, 싱글 코트 등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은색이나 베이지 등 코트의 색깔과 트렌치 코트, 롱 코트 등 특정 디자인에 대한 코디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싱글 코트입니다 싱글 코트는 가장 대중화 된 코트로서 보통 단추 한 줄의 코트입니다 검정색 싱글 코트는 색깔 조합으로만 봤을 때 검정색 코트 안에 받쳐있는 옷 색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안을 같은 검정색 계열로 입으면 시선을 위아래로 늘리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키가 더 커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만큼 상체는 별다른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굴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안을 밝은색 계열로 입게 된다면 좀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갈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코트, 상의, 하의 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 보이거나 다리가 짧아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이라면 안에 검정색으로 받쳐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상 캐주얼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밝은 색을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정색 코트와 어울리는 바지는 청바지가 가장 무난하고 파키가 살짝 들어간 워싱기니나 연총으로 입어도 예쁘게 코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지 싱글코트입니다. 코트 자체가 색을 갖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코트의 느낌을 살리는 방향으로 코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흰색 콜라티 같은 것을 안에 받쳐있는 것이고 세련됨을 강조하고 싶다면 검정색 니트 같은 것을 받쳐있는 것입니다. 베이지 코트 같은 경우는 같은 베이지여도 아이보리색에 가깝거나 브라운색에 가까운 것 같이 색상의 느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코트의 느낌에 잘 맞게끔 코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트렌치코트입니다. 트렌치코트란 그 유명한 버버리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인들을 위해 만든 메인코트로서 보통 박스형의 벨트가 달린 것이 특징입니다. 베이지색이 시초이기 때문에 베이지색의 트렌치코트가 정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렌치코트 자체가 멋을 내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코디를 할때 코트를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색 조합을 따라가면서 가능한 무지 같은 것으로 코디를 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특히 요즘 트렌드가 전통적인 베이지보다는 파스텔톤이 살짝 섞이기 때문에 상의를 검정색으로 코디하거나 같은 베이지 계열의 밑으로 코디를 해줘도 정말 예쁘게 코디할 수 있습니다. 바지는 진청이나 검정색 바지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롱코트, 오버핏 코트입니다. 신비코트와 트렌치코트의 기장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무릎 정도의 기장을 가진 코트였지만 최근에는 발목까지 오는 기장도 많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프리사이즈로 나오는데 기장이 110cm를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어서 꼭 오프라인에서 입어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못 샀다가 아빠 코트를 입고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색깔 조합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이너를 화려하지 않은 정도로 코디를 해주면 패션 아이템을 더욱더 패셔너블하게 코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볼수 있는 남자 코트들에 대한 코디를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 김상상이었습니다